네 제가 그럼 카드키키를 o t 게요이철문이잖아 I'm g o 어 n g to go to the r o o 여기는 t v 여기는 남 t 아, 여기는 창가. 여기 바로 저쪽이었는데. 그래서 바로 밑에 보였는데. o m I'm going to go to 이 있습니다. 저기는 동국대학교, 여기는 침대, 여기는 화장실, 소파, 야, 우리. 테이블, 우리. 테이블. 여기에 물이 두병 있습니다. 컵도 같이 있습니다. 미네랄 워터 두 병과 수건과 수건, 휴지. 어어! 역시 친구는 호텔 친구가 짱이야 여기엔 드라이기. 여기엔 근데 없고. 그건 여기에 있었거든. 여기엔 어메니티. 여기 없었어. 근데 여기 욕조가? 욕조가 이쪽에 문을 열면 이곳에 도 생수가 두 병이 있습니다. 컵은 네 개가 있음. 있습... 어 이거. 뭐? 좀큰 컵이네. 아무튼 컵은 네 개가 있습니다. 위에는 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아 원두 커피랑 커피 포트랑 커피 드르륵 네, 네. 티 세트 티 세트랑 그, 잠시만요. 이런 미니바. 언니 그때 드렸는데 어. 확인 안 해주셨지? 그렇습니다. 여기는 장롱이 있습니다. 아, 진짜 하나지금이야 <웃음> 네, 지금, 네. 솔직하게... 아, 근데 화다 나와. 응. 다 음. 아, 뜨는 거니? <웃음> 이제서야? 응, <웃음> 음. 진짜 신기하다. 음, 거의 다 나왔어, 정아. 음, 그러니까. <목소리도> 어, 어, <목소리도> 음, 오, 뭐, 뭐, 뭔데? 어플스 치킨 이게 뭐였지 이름이? 북어 해장국 북어 반상. 반상 지금은 몇시야? 지금 새벽 한시에 <웃음> 새벽, 새벽 먹는 야식 국어 해장국 북어요, 반 북어. 아 국어 아어아 수영 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북어 해장국 반상입니다 그리고 미니바에서 콜라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룸서비스에서 시키는 것보다 미니바가 더 싸다고 합니다 그 동그랗게 되게 있다. 가 응, 너무 힘이 듭니다. 그, 그렇게만 자르고 그냥 찢어 줄게. 그렇게만 자르고 그냥 찢어 아 <놀람> <놀람>